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체폿 AI 관련주, 어, 한번 간단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C랩이 상한가를 났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체폿의 가장 큰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어, 이 엔비디아의 어, 유,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파트너사죠. C랩이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C랩은 AI 영상 분석 전문 기업이죠. 어, 그래서 차트를 오늘 보시면 C랩이 어, 전에 있던 이전 고점 나인대죠. 어, 지금 2만 4천 원대를 바로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위치까지 상승해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채법 어, 관련주 중에 오늘 그 전체적으로 다 흐름이 좋았고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것을 보면, 코난이, 셀바스, 솔트루스신고가를 쓰면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꺾이지 않는다면, 어 당분간은 이 체폭 관련주 흐름이 또 이어갈 수는 있는 위치지만, 오늘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내일, 어, 느 정도 조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랩이나 코난이는 실적이 이제 실제 찍히지 않는 기업들이죠. 비풀이라든가 그리고 시가총액은 1000억, 3000억, 400억대 수준입니다 셀바스는 이제 계속 급등하면서 이제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고 실적이 이제 찍히는 기업이죠 셀바스, 비트나인, 어, 위세아이텍, 또뭐 엑셈, 또 브라, 브리지텍, 나무, 어, 뭐 영림이 이런 기업들 뭐 플레이, 이누럴스, 네이버 이렇게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도 오늘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부채 비율이 좀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바이브나 알체라 200%대에 있고 어, 상승 흐름은 아주 좋았죠. 어, 그리고 어, 아래 몇개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난이 국방부 AI 관련해서 AI 시스템 관련해서 오늘 다시 또 급등하면서 어, 연일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죠. 어, 그리고 셀바스 어,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뭐 1위답게 어, 흐름을 보시면 뭐 무섭죠. 지금 5일선을 거의 이탈하지 않고 지금 21선과도 상당한 이격을 벌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조정도 받을지 아니면 더 강하게 갈지는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트나인 국내 유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업입니다. 보시면 이제 200일선 어 살짝 이제 돌파를 해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솔트룩스 어이 인공지능 어 분야에 관련된 기업이죠. 이 솔트룩스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얘도 마찬가지죠.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어, 어 뭐, 분석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메타버스 핀테크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이브, 뭐, 200일선을 이제 살짝 돌파하면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위세아테 코딩 없이 AI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기업입니다. 지금 17,000원인 전 고점 부근에 바짝 이제 올라와 있는 미세아. 마인즈. 계속 이제 상승하고 전 고점 라인인 27,000원 대하고도 이제 상당히 가까운 위치 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플리토. 어, 무료 번역 서비스, AI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비플라이 소프트.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 기반의 어, 분석 플랫폼 위고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비플라이. 어, 그래서 뭐이 여론 여론 관련해서 AI 여론 관련 수집 관련된 회사가 비플라이입니다. XM 어, 서울시 발주한 AI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수주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제 AI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XM. 루닛 안검진 AI 서비스 기업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전 고점 어, 부근에 바짝 이제 와있는 모습이죠 어, 브리지텍 리노스 나무기술 어, 얘도 이제 전 고점 부근까지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 영림이 네이버, 뭐, 시총으로는 가장 높죠. AI 체포주 중에 가장 그 시총이 높은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쌍바닥을 15만원대에 찍은 뒤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